안녕하세요. 먹거리엄마입니다. 아 제가 오래간만에 긴 머리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파마를한 머리고요. 머리가 길어서 제가 다이슨으로 한번 머리를 말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앞머리는 제가 예전에 쓰던 드라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핀으로 가운데 가르마 부분에 골치는 게 싫으니까 이걸로이렇게 해서 씹어 놓으면 여기가 잘 살아요 그리고 발한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되게 풍성해지죠 뒤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라이를 저는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를 이제 예전에는 짧았을 때는 어 파마를 한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이제 머리가 기니까 한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데요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퍼펩타이드 탈모 샴푸를 쓰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머리 다 하고 나서 요요 요 저는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이제 흔들어서 제가 좀 M자 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정수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뿌려서 아침 저녁으로 아이 제품도 카퍼펩타이드 텔모 토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어, 리피나 시위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세일할 때좀 이렇게 좀 가격 이게 좀 비싸니까 가격 조금 다운됐을 때 제가 한두 개씩 사서 쟁여놓다가 제가 요거는 어디 바르냐면 이렇게 헤어라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굉장히 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머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지난 영상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아마 허나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얘도 흔들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부분. 머리도 머리 많이 났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여기 기 나고 있어요 잔머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머리에 추천드릴 수 있는 이세 제품은 제가 효과를 본 제품이라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고 제가 이거는 효과를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계속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짧은 머리만 하다가 머리 이렇게 기르니까 또길르도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 또 기르니까 편하긴 해요. 이게 막 여름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한번 바르다 보면, 어, 해가 갈수록 뭐 머리가 더막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관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머리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 안녕!